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97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96회 복귀자료를 올려드리고 또이 별랑카페가 로또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997의 분석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이 별난 카페드 로또를 샀어요. 그, 우리 그필출삼수 크롭 어, 이 헌터 연구실에 제가 이번 주에는 어, 저도 만원 어치를 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새해 첫날이라서 어, 저도 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사서 4등 당첨이 됐는데요. 어, 그 제가 그 로또 하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소개하는 대로요. 자, 그러면 우선 996회 복귀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96회 대분류 복귀입니다. 세계 그룹으로 나눴었죠. 이거는 뭐 항상 같습니다.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여기 1그룹 복귀를 해보면 요 1그룹은 2월 수에서 39가 나왔고요. 또 2월 수에서는 6번, 또 보너스 볼, 28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그룹은요, 3중복에서 32가 나왔고요, 기타에서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중복은 전멸을 했네요. 이 그룹에서 이 중복이 전멸했어요. 이번 주에는 여기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3그룹은 3중복에서 11이 나왔고요. 또, 이중국에서 15가 나왔습니다. 아, 기타는 전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아, 세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 20, 28이었죠. 이건 퐁당퐁당 8연속 으로온 겁니다. 아, 지난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전멸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었죠. 아, 세수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기르면 뭐한 10, 1 1연속 정도, 10년속이나 11년속 정도면 이제 상황이 종료될 텐데, 일반적으로 8연속 내지 9연속에서 전멸을,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수자리면요 어, 지난주에는 보너스 볼 28이 나와서 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음은 끝수분석입니다. 어수 그 1년 끝수가 그 어, 1을 제외하고 나면 3연멸이 되는데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4번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 필출 했습니다. 그래서 어, 11번이 나왔죠? 그래서 어 여기 1년 끝수는 그 적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출로 보여지는 끝수, 그 그래서 이국 끝수가 그 회기자료에서 많이 보인다고 요거 필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5, 6구수는 전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출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이연열도늘 있으니까, 자주 있으니까 주의는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이 전멸구수, 3, 8구수나 4, 7구수 둘 중에 한 그룹은 전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 필출로 보여지는 구수, 2, 9구수에서는 어, 여기서는 2웃 어, 코스에서는 32번하고 39번 두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 6코스에서는 6번하고요, 15번이 출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개씩이 출을 했네요. 그 다음에 전멸코스가 없었어요. 이 전멸코스가 이둘 중에 하나가 전멸할 거라고 했는데, 38 끝수는 보너스 볼이 나왔고요여기서 보너스 볼 28이 나왔죠. 그렇게 하고, 47 끝수에서는 어, 실당번으로 24번이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전멸 가능성이 보였는데, 어, 이렇게 보너스 볼이 나와서 어, 전멸 끝수가 한 개도 없어요. 1년 끝수, 2후 끝수, 38 끝수, 4757, 56 끝수 모두 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번 주에도 또유대로 살펴봐야 돼요. 어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3 8그스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 38구스나 4 7그스둘 중에 하나가 아, 전멸할 수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심그룹 복귀입니다. 아, 두 그룹을 가져 나왔죠. 전주에 전멸한 두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아, 이건 이제 트라시가 아, 상당히 이제 출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그룹에서는 32가 출을 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32하고 보너스볼 28번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그룹 두 개는 다 이제 상황이 종료됐네요. 자, 그다음에 주말 분석입니다. 주말 자료 분석이요. 어, 필줄 삼수 복귀입니다. 어, 4 4, 32 이게 어, 나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올려드리고 나서 두 줄을 연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어, 이제 필출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어, 32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별랑 카페 자료상 흠결이 전혀 없는 수모이죠. 음 이거는 어, 출 가능성이 어, 임박했든 아니든 어, 이건 매주 목요일 밤에 올려 목요일 날 올려드린다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전멸도 자주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993회 주말 분석 주말 분석 자료에서 3열멸중이라 필출할 거라며 올렸던 복귀 자료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 지난주는 어, 세수밖에안 됐습니다. 네, 전멸을 했어요. 어, 이건 보통 3수에서 6수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어, 출연빈도는 높아요. 그러나 어, 전멸도 자주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멸을 했습니다. 음, 지난주에는 올린 자료 중에서 요 자료상 흠결이 전혀 없는 수목 요금만 전멸하고 나머지는 다 이상 없이 출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어, 필출삼수크럽, 로또헌터에 올라온 자료 어, 복귀입니다. 우선 먼저 라인님 자료입니다. 어, 라인님 자료가 지난주에도 또출을했어요두수나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라인님께서 어, 여기 이상수, 이상삼수를 예상 올려주셨고요. 또 여기 고정수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예상 3수에서는 61, 35였는데, 여기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6하고 10이라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전에 한번 세수로 올렸는데 세수가 다 나온 적도 있었죠. 라인인 자료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요. 여기 한수 올려주신 거는 이거는 멸을 했습니다. 한수는 적중이 안 됐고요. 세수, 세수는 두 개가 나왔어요. 어, 아직도 어, 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어, 말씀드리면 음, 지금 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 밑에 보면 어, 필출 3수크럽 바로가기 있죠? 어, 거기를 클릭하시면 어, 여기 3수크럽루또 헌터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 거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어, 일반 분석실은 어, 유료 회원이 아닙니다. 아그 어, 연구 연, 연구실에 올려놓은 거는 그는 이제 월회비아 어, 그 만원씩 어 후원금을 내신 분에 한해서 보시게 한 거고 어 일반 분석실은 회원 가입만 하면 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라이님께서도 여기 일반 분석실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연구실로 다 이제 옮겨가시겠죠 여하튼 그래도 이 별난 카페도 어그 일반 분석실에 아 어, 거기도 매주 세수시간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상이 당첨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아래 필출삼수그로 바로 가기를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실 자료까지 보시려면 후원금 만원씩을 10, 입금시키셔야 돼요. 거기 안내에 따라서요. 자, 다음은. 어, 헌터가 올린 자료입니다. 헌터가 전데요. 어, 목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밤에 두 그룹으로 올려 드렸어요. 일반 분석실하고 어, 연구실에 이렇게 각각 어, 한 그룹씩 올렸습니다. 어, 여기 어, 연구실에 올린 자료에서는 32가 나왔어요. 32가 하여튼 어, 이 별난 카페가 가진 자료에서 어 필출 그룹에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 들어 있어서 오히려 좀 불안했습니다. 32가 이거 안 나오려고 그래놔서 좀 불안해가지고 필터도 하고 막해봤는데요 32가 다행히 나왔습니다. 예상 3수그룹에는 이거는 전멸을 했어요. 예상 3수그룹은 전멸했습니다. 여기, 여기 잠깐 보실까요? 필출 3수그룹 필출 삼수 이 원분은 이 아래에 있는데요. 원분에서는 보너스급까지 나왔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3수에서는 278을 단번대를 뽑아봤는데 이게 전멸했어요. 여기에 지금 원분을 늘 별난 카페는 자료 올릴 때 밑에 원분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데 원분을 누락시켰어요. 원분을 빼먹었습니다. 원분에는 24가 들어있었거든요. 24가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24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빠졌어요. 어, 이 별난 카페, 별난 카페는, 어, 필터 할때 24까지 다 넣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 필출 3수 크럽이라서요 4수 중에서 세수를 골라내야 되는데, 어, 그 24가 278보다는 흠결이 좀더 있어가지고, 이걸 빼고 단번 때만 칠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어, 하필이면 요 빼놓은 게 이게 나왔습니다. 로또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아, 경험하시죠. 어, 어쩌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 안 나올 것 같아서 뺐더니 그게 이렇게 약을 리듯이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환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어, 저는 어, 이렇게 이제 필터, 이제 뒤에서 그 필터한 거 원본 보여드리면 여기는 24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어, 고정 한수입니다. 고정 한수는 32를 올려드렸는데요. 32로 올려드리고 어, 토요일 날이었나요? 토요일 날 아침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 이 32가 자료에 너무 여기저기 많이 보여서 너무 많이 보여서 지금 불안해가지고 필터를 해봤어요. 필터를 했더니 어, 19, 32, 33 중에서 어, 19가 여기 어, 조합 조합에 지금 이렇게 오히려 많은 조합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이3 2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말라고, 3 2을 고정수에서, 고정수에서 이거를 취소한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라고 이거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수정이라기보다는 권고 말씀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3 2을 하시되 너무 많이 하시지 말라고 이렇 올려드렸는데, 32가 다행히 출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32 나왔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필출 삼수크롭 뽑기까지 어,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시면 어, 이 어, 헌터가 전화를 했죠. 별난 카페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말씀 여기에 한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 주는 새해 첫날이라서 헌터도 1 0임임만 구입해 볼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주에 새해 첫날 토요일이 또 첫날이라서 어, 저도 1 0임임을 해봤습니다. 12번 거 보여드리면요. 어, 이렇게 7개 그룹을 뽑았어요. 이렇게. 1그룹은 16, 30, 31. 2그룹은 19, 32, 33. 3그룹은 12, 22, 26, 39, 45. 4그룹은 20, 23, 28. 5그룹은 2, 7, 8, 24. 6그룹은 29, 42, 44. 7그룹은 6, 11, 35, 이렇게. 어, 6, 11, 35는, 요거는, 어, 그 라인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29, 41, 44는 어, 유튜브에 어, 그 흠결이 없는 자료라고 올려드린 고급입니다. 그거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어, 저도 그러니까 올려드린 그 자료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5그룹을 보시면, 어그 3수클럽이라서 3수 세수로 출인하고 278이었는데 어, 이 별난 카페는 24까지 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24안 빼고 다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20 23 28도 필축으로 가져왔고요 어, 이건 다 여기에 모든 어, 올려드린 자리입니다 여기도19 32 33도 어, 제가 올려드린 거죠 여기는 헌터 연구실에 올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는 다섯 순화 돼서 이걸 세 수로 압축을 하려니까 다 이수들이 다 나름대로 특징을 가져서 압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섯 수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네수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일단 로또, 헌터가 로또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어, 월요일서부터 에 수요일까지는 어, 이것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세 세수, 숫자리를 이렇게 뽑아내는, 찾아내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세숫자리 어, 이, 어, 별랑카페가 가진 필터기는 일곱수 필터기입니다. 필터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 만드는 필터기인데요.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 벨란카페가 사용하는 필터기에 제가 만드는 거예요. 어, 여기 이제 어, 이, 이거를 잠깐 시험, 어, 시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다. 하나 더겠죠 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어, 필터를 하면, 어, 이렇게 나옵니다. 개수가, 수, 여기 나오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죠. 어, 보너스까지 일곱 수가 나오는 필터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어, 전부 7곱수로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 제가 만드는 필터기를 저는 7곱수 필터기를 사용해요. 보너스 왜냐면 하 보너스 볼 때문에 어, 그 다른 번호들을 막 어, 쫓아내잖아요. 6수 필터기로 하면은요. 아, 보너스 볼에 필출로 이제 잡으면 어, 이제 그 보너스 볼 때문에 다른 어, 실장 번들이 다 어, 쫓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하고 나면 남는 수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 단점을 저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급수 필터기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필충 그룹도 이렇게 7개를 찾아냅니다. 보러스 볼까지 7개를 찾아내요. 그렇게 하면 해서 이거를 어, 그 여기 필터기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 이 별랑 카페는 어, 필터를 할때이 전부 이 필터, 필터할 대상 그룹들이 20수 내지 25수를 사용합니다. 20수, 20수죠. 어, 이, 이게 이 1에서부터 6까지 필터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2 5수로 1에서부터 6까지 해도 마찬가지 결과죠. 25수면 남은 수가 20수니까. 왜냐면 45개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25수로다가 1에서 6으로 하든, 20, 20수로다가 1에서 6으로 하든 어, 값은 같은 결과를 내놓죠. 그래서 어, 20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20수가 어, 그 이렇게 필출 그룹을 이렇게 뽑아놓고 20 수를 사용해서 20 수를 어, 필터 자리로 사용을 하면 어, 필터 20 수짜리 약500개 그룹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 450 개에서 500 개면은 0수 이내로 열0 10, 어, 그룹 이내로 압축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 어, 뭐냐면 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그룹이 좋다 안 좋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잘 뽑혀야 됩니다. 이 7그룹이 정확하게 뽑히면 20수 필터기로 아 20수를 20수를 가지고 7수 필터기로 하면 한 순에지 2수 정도 도망갑니다. 한 순에지 2수. 즉7 일곱 개 그룹이 전부 실당고 여기서 당번이 쏙쏙 뽑혀 나오지 않고 그 20개 숫자로 된 그룹을 이용해서 필터를 해도 아, 거기 20개가 전멸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멸되는 그룹이, 500개를 하면 약 10개 그룹 내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 10개 그룹이 오류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 있는 그룹 중에서 2개 그룹을 가짜를 내줘요. 가짜가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5개는 실당번을 찾아낸다. 이런 말씀이 보너스 볼까지 합쳐서요. 당번을 5개는 찾아내요. 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어, 7개를 뽑아가지고 저는 했는데요. 여기에서 첫번째 그룹은 전멸했습니다. 이분 어, 한개도 안나왔어요. 두번째 그룹에서는 32가 나왔고요. 어, 세번째 그룹에서는 39가 출했습니다. 네번째 그룹에서는 보너스 볼이 나왔고요. 다섯번째 그룹에서는 24가 나왔습니다. 여섯번째 그룹은 어, 전멸했어요. 이건 안 나왔어요. 일곱 번째 그룹은, 어, 6하고, 어, 11번이 나왔습니다. 이건 라인님이, 어, 그 올려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개 그룹이 무출이었어요. 두개그룹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찾아낸 개수는, 당 단, 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너스 그까지 해서 여섯 개를 찾아낸 겁니다. 여섯 개를 찾아냈으니까, 여기에서 두개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보면 이게 이제 다 있었다는 다섯 수가 이제 여섯 개에서 네개 정도가 이제 적중을 할수 있는 건데 지난주는 지금 이게 문제였어요. 1그룹하고 6그룹이 전멸을 했고요. 그다음에 7그룹에서도 한 개만 들어있어야 딱 저한테는 좋은데 두 개가 들어있어서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좋은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별난 카페는 여기에 한 개밖에 없을 줄 알고서 나머지 그룹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무출 그룹이 또 나아진 거예요. 무출 그룹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한 개만 나올 거니까 6 1일35 중에 한 개라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 개가 들어 있는 줄 알았다면 이 여섯 개 그룹만 뽑게 되죠, 그렇죠? 근데 두 개가 들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셋 중에서 한 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7수 필터기로 20수씩 넣어서 20수 내지는 25수씩 넣어서 필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20수짜리 약 500개 그룹이 필요합니다. 500개 그룹을 각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이용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필터를 하면 어, 그러면 어, 적어도 어, 4등 이상은 거의 나와요. 근데 이제 이별난카페는왜 로또로 매주 못 사느냐 면면 어, 여기 영상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는 거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 로또를 사러 가고 뭐하고, 뭐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또를 제가 이렇게 연구해 드리는 거는 어, 밤에 낮에 이제제 일과 제가 이제 정원 꾸미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꾸미는 일을 낮에 하고 어, 밤에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서비스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결국 로또는 제가 여관에서 잘 못삽니다. 자주 로또 사러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신정 그러니까 신년 첫날이라서 샀고요.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여기 요번 주에 이렇게 사서 이렇게 헌터가 로또하는 방법 소개도 해드리고 있어서 그 시간이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만 원어치 정도는 사볼 생각이에요. 지난 주에는 샀습니다. 그래서 사겠다고 하고서도 사실 못 나가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들이 계시면 손님들하고 상담하고 뭐하다 보면 손님을 여기 그대로 기다리시게 하고 로또 사러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로또 살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손님들이 아니면 뭐 그냥 나갔다 고 잠깐 나갔다 오면 되겠는데 손님들 상담하다 말고 로또 사러 가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어, 지난주에 로또 산거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실당권 15번 하나를 놓쳤어요. 이게 15번이 여기 없죠? 15번 이에는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만원어치 산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 장을 샀는데요. 어, 4등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6번하고요. 6번 하고요. 6번 여기 있는 거,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24번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32번. 또 39번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중에서 여기에 안 들어있는 거가 28번하고 11번이 안 들어있죠. 그왜 그러냐면 때문에 6번이 들어가면 11번이 빠져나가고 11번 여기또 11번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 6번이 없죠. 6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개씩만 가져갔으니까 그렇거든요. 28번하고 11번은 이런 데 가서 이제 들어있죠. 6번이 없는 데 가서 이제 11번이 들어가니까 아,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음, 11번하고 여기 28번이 여기 들어가 있죠. 아, 이거로 여기 그대로 여기, 여기에 여기 같이 나왔다면 이게 2등입니다. 2등이 되는 거였죠. 아, 그래서 아쉽죠. 이렇게 드린 거가. 음, 여기서 11번은 여기한 그룹에 두 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고 28번은 제가 사용한 20수 500개 중에서 우울한 즉 뭐냐면 전멸한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튕겨져 나간 겁니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500개를 하면 보통 10개 정도는 아무리 20수 수가 그렇게 많아도 전멸하는 그룹이 보통 10개 안으로 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은내지두번은 튕겨져 나갑니다. 한번 제가 그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 5등은 뭐, 어, 잘 나와, 자주 나와요. 5등은 거의 나오고, 어, 4등 이상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4등 이상이요. 어, 저도 여기 손님들, 여기 저한테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또 되게 이렇게 원격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고 이래서 또 여기 지역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자리를 못 비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주 사지는 못하는데, 어, 시간만 되면 저도 어, 좀 자주 사서 가끔이라도 사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머지 번호대로 보면 은 이렇습니다 여기 11번은 이렇게 나왔죠 6번이 없는 자리는 다 11번이 들어가죠 대부분 그 다음에 여기 28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6번도 11번도 없는 데는 어떻게 된 거냐 그왜냐면 아까 제가 가진 필터기는 7수 필터기잖아요 7수가 나온 것 중에서 여기에는 6수만 적어야 되니까 6수를 하다 보니까 개 7수 중에서 1개를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뽑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섯 수가 된 거예요, 그렇서 어, 왜냐면, 하 제가 그걸 다살 수는 없고, 어, 이렇게 열개 그룹, 열개 조합, 뭐, 아니면 어떤 때는 5개 조합만 5천원, 5천 원 사기도, 어, 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사는 경우가 거의 다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 또 일곱 수에서 또한수를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리거든요. 그래서 6과 1일이다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28도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죠. 11번이나 28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여기 들어왔으면 좋았죠. 아, 그외에도 여기 32번, 또여기 32번 이렇게 들어왔죠 아, 또, 아, 여기 30번도 들어있고요. 6번도 이렇게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별난카페가 지난주 10개 조합을 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오리지널로 딱 들어온 거는 이렇게 4개짜리 내요 들어와 있었어요. 자 이상으로 어, 그 996회 복기자료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997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997회 분석입니다. 어, 이번 주는 대분류, 특이패턴, 관심구로, 코스 분석, 용지 분석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이 별난 카페는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또를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어, 그 구독해주신데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녁에 저녁에 틈을 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어, 공짜로 가져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저 이렇게 뭐냐면 구독자님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뭐냐면 그 서비스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또이 글을 이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저한테 그돈 안드는 대가니까요 대가를 꼭 지불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등 당첨되는 겁니다. 997의 대불류입니다.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어,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이렇습니다이번엔 어, 1그룹이 좀 숫자가 좀 늘어났고 2그룹이 좀 줄어들었죠? 자, 다시 1그룹을 어, 2개 그룹으로 나누면 2월수와 어, 이웃수로 나누어집니다. 어, 2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면 어, 3중복, 2중복, 어, 기타 이렇게 나눕니다. 3그룹도 3그룹으로 나누면 3중북2중북 기타 이렇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2그룹의 2중북이 전멸이었는데, 전멸했어요. 그렇죠? 어 그랬는데, 어, 이번 주에는 그래서 2중북이 나올까 할때 딸랑 한 수밖에 없어요. 35.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으려는지 어, 참난감해졌습니다2중북이 어, 보통 여기서 1 8수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이상은 형성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이중국이 딸랑 한 수밖에 없어서 어, 그리고 어,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 덥석 가져갈 수도 없고 어, 또안가지가자이또 지난주에는 또 전멸이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하고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어, 지난주에 어, 흐름을 이어왔죠 어, 지난주에 보너스볼 28이 나와서 어, 이제 어, 구연속이 됐습니다. 어, 퐁당퐁당 한주 나오면 한주 전멸하고 또 한주 나오면 또 다음주 전멸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퐁당퐁당 구연속 왔어요. 어, 이게 흐름을 이어가려면 이번주에 전멸을 해주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죠. 이번주에 또 출혈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대상수가 세 수밖에 안 돼서 일반적으로 이 별난 카페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이렇게 세 수밖에 안 되는 경우는 대개 아, 멸, 멸로 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어, 2연속 멸을 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모르죠. 이번 주에 또 여기서 출혈 해서 또 얘가 흐름, 아니, 상황이 종료될지도, 그러니까, 로또라는 건늘 변수, 어, 이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어, 이번 주에 무조건 전멸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어, 그 여러분들의 자료하고 비교하셔서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흠결이 많아 보이면, 바로 제거하시면서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하고 또한 가지, 한개더 참고로 보여드리면 은요 어, 이렇습니다. 어, 여긴 두 수로 돼 있어요. 18, 29거든요. 이게 지금 퐁당퐁당 지금 5연속 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수 정도만 되면 어, 이번 주에 흐름을 이어가서 어, 적어도 한 8연속, 7, 8연속까지는 어, 간게 간 일반적인데 어, 그, 지금, 이걸로, 이건 딸랑 두 수밖에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들리는지, 이 별난카페도, 이제 오늘, 아직 오늘 일요일, 이번 주에는 더 오느라, 제가, 주중에 지 바쁠 것 같아서, 막 서둘러서 지금 분석해가지고, 일요일 날 밤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때문에, 아직, 어, 깊이 있는 분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좀 더, 어, 이 별난카페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18, 29. 어, 이게 출해주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이게 전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같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이 어, 패턴은 늘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음, 이게 어, 흐름이 어, 그 뭐냐면 어, 조기에 전 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어, 자꾸 그래가지고 잠시 이거 중단했던 거죠. 어, 지금 다시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끝수 분석입니다. 어, 지난주하고 유사하죠. 어, 1년 끝수가 이번주도 필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1을 제거하고 봤는데, 이번주에는 1하고 11을 제거해 놓고 나면 4연멸입니다. 근데 1에서부터 어, 현재까지 어, 4연멸이 딱두 번밖에 없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20일, 30일, 40, 10, 20, 30, 40. 이 중에서, 어,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타이 기억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출한다면 1년 끝수는 필출인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번 주에도 우선 먼저 이 아래 일곱 수에서 우선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1, 10일까지 넣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출로 보여지는 끝수가 2부 끝수하고 5, 6 끝수입니다. 5, 6 끝수는 이제, 어, 저전주에 전멸을 하고 지난주에 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구스는 역시 이번 주에도 회기 자료에서 이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 이 구스는 이번 주에도 필출할 것 같고요. 우류 구스는 필출하고나, 아, 전멸하고 나서 이제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또 출한다, 이건, 보장 못하죠. 근데, 이38 구스나 47 구스 중에서 둘 중에 한 그룹이 전멸할 가능성이 이 별난 카페 자료에서 보여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지난주에 그럴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두개다 나왔잖아요. 이거 보너스 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 지난주에 끝수 이 어, 다섯 개 그룹이 다 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적어도 한개 이상은 전멸할 가능성이 높, 높거든요. 그래서, 38 끝수나 47 끝수 중에서 어, 전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필터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1년 끝수를 합쳐서 1년 끝수를 필터 범위 1에서 4, 2구 끝수 필터 범위 1에서 4, 5구 끝수 필터 범위 1에서 4, 3847 끝수는 묶어가지고 필터 범위 1에서 4. 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시라는데 그 필터 범위는 적중을 했죠. 그래서 이번주에도 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지 분석입니다. 어, 로또 용지에서 어, 2세로 e 라인과 5세로 라인이 어, 이게 연, 어, 동시에 전멸한 게 지금 3연멸입니다. 어, 1에서부터 1에서부터 996회까지 3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2연멸이면 출혈했거든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두두 두 그룹 합쳐서 필출이라고 봐집니다. 따로따로 어, 2세로라인에서도 따로 이, 이 나오고 5세로라인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두개 합치면 어, 이번 주는 필출로 보여져요. 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대각선 라인인데요. 1 아, 우측 대각선 중에서 1을 제외하고 9, 17, 25, 33, 41. 7 대각선 라인에서 7과 13을 제외하고 19, 25, 31, 37, 43 이렇게 묶으면 아, 이게 지금 현재 사연매립니다. 근데 이에서부터 현재까지 992회까지 사연매이딱한 아, 번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높죠. 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 좌측과 우측을 합쳐서 보면은 어, 중복된 수가 9하고 어, 여기 37하고 또 19하고 3 3 이렇게 네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어, 나머지 수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제 불주 변수인데요. 어, 불주 변수는 출현빈도가 높다라는 건뭐 다들 아시죠? 근데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어,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에는 어, 대상수가 몇개안 돼서 올려드립니다. 혹시 불주 변수를 어, 그안 보시는 분들 계실까봐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상수가 몇개안 되죠? 1, 2, 42, 42, 29, 36, 37, 43, 44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어, 필터 범위는 불주변수가 1에서 4입니다. 어, 이 대상수가 적다고 해서 적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필터 범위. 어, 이런 거에서 오히려 4개가 나오는 경우도 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여기 이건 대상수가 적으니까 딸랑 한개 찾았다고 해서 그냥 다 버리지 마시고 어, 하나하나, 한수한수다잘 살펴보세요. 이 별난카페, 현재, 일요일 저녁까지의 분석에서, 분석으로 볼 때는, 여기에 좋은 수가 몇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리 분석이 완전히 다 되질 않았기 때문에, 어, 섣불리 말씀을 아직 안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관심 그룹입니다. 두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9, 21, 33, 45하고요. 9, 20, 31, 42 이렇게 두 그룹을 가져 나왔어요. 음, 이게 이제 출하시기가 임박해져 가는데요. 어, 이게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자료를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필출 3수크로 자료도 참고해 보세요. 어, 여기 화면 아래 보시면 어, 필출 3수크로 바로가기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어, 거기 가입을 하시면 어, 그 후원금 만 원을 안 내셨어도 일반 분석실에 있는 건자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하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는 고정수를 찾는 것보다는 우선 먼저 필출그룹을 찾아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별랑카페는 원래는 고정수는 안 찾아요. 고정수 안 찾고 필출삼수만, 필출삼수그룹만 찾아내서 그걸 필터기로 그냥 돌려서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고정수를 세수해서 고정수를 고르다 보면 또 엉뚱한 걸 고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정수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으면 안골라려는데요 근데 이제 이 별난 카페가 로또 헌터 중뭐냐는필출3수 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 한수를 올려드리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정 한수를 찾는데 아주 신경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별난 카페가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고정 한수 안 찾고 그냥 필터기로 그냥 돌려버리는데요. 그런데 필터기 아주 이 별난 카페가 가진 일9식 필터기는 저건 상당히 저잘 활용하면 어, 아주 그 어, 상위 당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필터기예요. 그래서 음, 여 같은 어, 저는 그 필터기가 이 필터기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고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고정수를 안 찾고 그냥 그대로 돌려버리거든요. 그 필터기를 돌립니다. 그런데 어, 어, 그 필수 삼스크로 고정한 수올리는것 때문에 한 수는 찾는데 최근 들어서 오류가 몇번 났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좀 아, 불안불안합니다. 고정 고정 한수 올리는 거는요 왜냐하면 어, 우리 어, 구독자님들한테 어, 피해를 드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별난가 배야 뭐만 원어치 밖에 안 사니까 뭐 피해 보고 말고할 것도 없는데 사봐야 만 원이고 그렇게 하면 사지도 않고 어, 이러는데 어,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할래는 있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갑니다. 어, 제가 어, 가끔 오류를 내더라도 어, 너무 어, 그 왜냐하면 원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 별랑카페가 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분석 어, 별랑카페가 어, 로또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시간이 길었습니다. 장시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